갑습니다 언양의 산신 도령입니다. 예, 도령님이 무석을안 믿다가 이렇게 신의 제자가 되셨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호산 선생님이 대한 믿음이. 컸을 거란 생각이 저가 들더라고요. 네. 그 호산 선생님의 어떤 부분 때문에 믿음이 가서 이렇게 신의 제자가 되셨고 또 호산 선생님한테 은혜도 많이 입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또 은혜를 입으셨는지. 처음 선생님이 제 보기 전에 사실 뭐 무속인을 만나본 적도 없었고 점도 안 봤으니까 그래 봤자 얼마나 저거겠어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서 이런 점을 많이 써갔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어느 무속인이라고 그거를 쉽사리 그렇게 받아주면서 얘기할까 싶었어요, 우선. 왜냐면 제가 되게 까칠한 성격이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리 손님으로 온 사람이라 했더라도, 그렇잖아요. 서비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마음에 안들 수도 있는 거고, 있는데, 그거를 정말 이제 싫은 내색 하나 없이 해주시는 거 보면서 되게 좀 생각보다 더 놀라운 점이 있었고 그리고 아울러서 그 다음에 이제 점사를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선생님 유튜브를 제 발로 어머니가 이제 보라 보라 할땐 보지도 않다가 제가 이제 이 사람이 누구지 궁금해서 이제 호산 선생님 걸 찾아봤는데 찾아보니까 사람이 되게 구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거짓말하는 걸 우선 싫어하시고 좋고 싫은 게 명확하고 마음이 가는 거에 대해서 솔직하신 면이 이게 영상에서도 드러나고 점을 보거나 내가 이제 카메라가 돌아가지 않는 장면에서는 오히려 더 많이 느껴지니까 어, 이분은 되게 좀 나는 점을 본 적이 이번에가 처음이지만 뭔가 좀더 알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저는 이제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에 대한 거를 모르지만 이분에 대한 어느 정도 약간 좀 좋은 이미지, 첫인상이라고 하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래 내가 잘이 사람에 대해서 모르지만 적어도 이런 좋은 느낌이 내 느낌이 맞다고 하면 정말 내가 좋아지는데 큰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아니다 다를까 여러 가지 성부를 많이 봤잖아요. 건강, 뭐 금전적으로 가족과 성격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분이 하는 얘기를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졌어요. 제가 뭐 기도를 처음 했을 때부터 사실 그랬다라고 느끼는 것보다 저는 사실 제일 놀란 게 <웃음> 지금도 그 생각하면 웃고 하는게 5월 달인가 6월 달인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쯤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선생님이 많이 얘기를 하셨었는데 사랑사에서 이제 철회 기도할 때 제가 이제 철회 기도할 때 잠을 자잖아요 자는데 새벽에 누가 눈, 문을 콩콩콩 막 두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잠을 자다가 잠기가 밝으니까 깼어요 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도 이제 사랑사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그 진호 씨라고 하는 그 분이 이제 네. 기도를 하고 계신데 지금은 되게 많이 좋아졌고 앞으로도 더 많이 좋아지겠지만 그때는 처음보다는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제가 처음에 봤을 때 그분은 사실 이제 새벽마다 철회하기도 하는 분들 방 앞에서 막문 두들기고 막 중국어 했다가 일본어 했다가 막 음. 샬라샬라 하면서 노래 부르고 막막 막 기도하는 중간에 막 왔다갔다 거리면서 막 이렇게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의 느낌이란건다 똑같잖아요. 그분이 있는 걸로 인해서 이제 불평불만을 한 신도분들이 있었나봐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그분들의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호산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건에 대해서 이제 불평불만을 하실 분들 안와도 된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는 좋아지려고 사람들이 온 거지만 결국에 다 무언가 자기의 문제점이 있다는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병원, 병원이라고도 할수 있는 건데 그 병원에서 환자를 가려가면서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이제 하신 게 너무 가슴에 와 닿고 환자를 가리면서 받으면 안 되는 거고 여기서 오시는 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다 기도백래 열심히 하면 뭐하냐 마음을 제대로 속지 못하면 속이 없다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 그런 분들 그런 거 이제 불평뿐만 있으시면 안누셔서 되니까 다른 좋은 절이나 이런 데 가셔도 된다라고 이제 내놓고 철학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 듣고 이제 철학기도 하는데 그날 엄청 울었거든요. 아, 저분은 정말 이제 다른 분들이랑 정말 많이 다르구나. 정말 사, 사명감을 가지면서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이제 십살이, 아, 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런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에 대한 약간 마음이 아 너무 부정하고 못빠친다 그러면 이제 도령님이 지금 신의 제자고 네. 선생님이 제자잖아요. 네. 호산 선생님 제자가 되신 건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나와 주신 것은 엄마지만 에이. 지금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는 호산 선생님 덕분이잖아요.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뭔가 많은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하, 우선은 선생님이 참 제가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이니까 뭐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뭐 맞다 틀리다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반는 그렇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 선생님은 상당히 이제 호탕하고 호방하시지만 그거만큼은 상당히 섬세하시고 되게 세심하시고 여리세요. 근데 그걸 이제 내색을 잘안 하시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 유튜브에도 많이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제자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오래 기도하셨던 신도분들한테도, 소위 말해서, 많은 상심을 지니시거나, 뭐 금전적이거나, 약간 좀 예, 섭섭할 수 있는 그런 이들이 많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그런 마음보다도 많은 대중들한테 좋은 기도에 대한 거, 많은 대중들을 살릴 수 있는 거에, 더 무게를 실으셔서 이제 본인의 몸보다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쓰신다는 게 그냥 하나하나 일일이 말할 수는 없다고 느껴져요. 근데 그냥 전체적인 느낌이 그래요. 선생님을 볼 때마다 본인 몸 하나 가누기 힘드시다고 느껴지는데 그런 애들 보면 정말 바쁘신 스케줄이잖아요. 주간에 보면은 오전에 뭐 법당기도야 누구보다 많이 하실거는 뭐이보도 뻔하고 그 다음에 점사 보시고 점사 끝나면 또 산재하시고 주말에 뭐철학기도 하시고 일요일에 시간 비실때는 또 유튜브 촬영하시고 그러니까 사실상 쉬는 날이 없으신 분인데 그런데도 상당히 활기차시고 그런 활기찬 거를 사실 본인의 그런 것보다도 다른 분들에게 그 기운을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가 이제 아직도 애동이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그런 점을 제가 정말 이제 지금의 마음을 잊지 않으면서 초심의 마음으로 끝까지 가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도연 선생님한테 들으니까요. 네, 네. 그 신도령님 어머니도 네네. 호산 선생님이 아파트를 이렇게 그냥 들어가시려고 네. 들어가셔서 네. 살라고 이렇게 보험자리를 마련 해주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정마부 그 선생님 네. 복이 정말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싶기도 하고요. 예, 아니면은 제가 뭐 지금의 30대 중반의 나이지만 그 전까지 정말 안 풀렸던 게 이제부터 좀더잘 되기 위해서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사람의 인생의 총합은 어떻게 보면 같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은 뭐 일찍 죽는다던가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많은 고초를 겪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은혜를 입었죠 그리고 뭐 어머니 뿐만 아니라 이제 도령님하고 네. 저 대신보살님하고 임장훈님 이렇게또 네. 선생님이 또 집을 선생님 집을 그냥 들어가서 살라고 이렇게 주셨거든요 네. 와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웃음> 그집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월세를 준다거나 이랬으면 저한테는 이렇게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하다못해 적게 받을지언정 그렇게는 할지언정 그렇죠러니 그러니까 이제 보면 제작분들이 법당을 구하려면 집을 구하려면 잘안 구해지잖아 그렇 그렇죠. 죠그 주도사님 보셨죠 주도사님 집 구하는데 6개월인가 8개월 걸렸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지금 구보면서 와 우리 도령님 진짜 복 많으시다 한방에 쭉쭉 가시네. 어? 신선생님을 잘 만나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웃음> 현생의 나라를 구할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아니면은 저는 또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너를 이렇게 신경을 써주니까 정말 더 분발하고 더 방심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드러나게끔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는 너가 남들과 달라야 된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전에 뭐 일전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네. 대신보살님 사연 보면 네. 점집이 너무 집이안 구해져가지고 아 맞아요. 예예예예 예, 예, 예, 예, 봤어요.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맞아요 뭐 저는 이제 신의 제자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일에 그렇게 밀어주고 도와주시는 분이 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너무 부러워서 제가 우선은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던 집이 재산이 제다 날리고 처분하는 과정이 되니까 경매로 넘어갔어요. 경매를 이제 처분하려고 담당자한테 이제 넘긴 상태니까 저는 그냥 그러고 있고 나중에 이제 처분이 되면 처분된다고 하는 상황으로만 있는데 사실 그게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아예 지웠죠. 지웠는데 어느 순간에가 제가 이제 기도를 하다가 1년 좀 넘었어요. 그때가 시기상으로 한 7월, 8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게 공교롭게도 제가 저번에 얘기했었던 몸 안에 안 좋았던 목신이 빠져나오고 했었던 느낌이었다고 했을 때그 네. 향이 들어갔다가 입에 향을 넣었다가 뺐을 때 대파나 뭐 응. 썩은 게 같이 나왔던 었거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때 시기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 돌이켜 생각해보면. 근데 그런 게 느껴지고 제가 갑자기 불현듯 그 부동산 관련된 거에 대한 소재 파악을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담당자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러이러한 거로 고생이신데 연락을 드렸다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 그지. 그러니까 작년이죠 2019년 5월 말에 경매을 팔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두달 있다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얘기 듣는 순간 어,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너무. 가슴이 벅차니까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웃음> 제가 이제 기도를 원래 조금 일찍 가려고도 생각을 하다가 사실 이 차에 미루게 될 사연 중에 하나도 사실 집 처분에 대한 거 그런 이제 약간 제가 그런 거를 다 마무리 지어놔야지 저도 좀마음 편하고 새로 시작하는 입장에서 좀 좋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기쁘니까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선생님한테 먼저 연락을 드렸어요. 아... 선생님 이러이러해서 집을 처분했다. 처분했고 그렇다고 하니까 선생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일처럼.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아 그럼 너 이제 기독하면 되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좀 처분해야 될게 있으니까 아직은 이제 못 가지마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던 찰나에 이제 선생님이 언젠가 이제 법당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그러고 얼마 있다가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너 법당 구하려면 그것도 어렵기도 하고 이신데 내가 아는데 나중에 나중에 그 시기 때문 얘기를 해주겠지만 집은 내가 어쨌든 신경을 써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자세한 건 저는 이제 몰랐어요. 네. 자세한 건 이제 제가 이제 산케도 내려오고 나니까 이제 그때서야 이제 저는 알았기 때문에 집에 대한 것 저는 사실 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집은 만약에 뭐 판차촌이 되든 뭐든 내가 할아버지 제대로 기소 드리면서 모시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선생님이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항상 깔끔하고 누가 10일에 한번 오든 20일에 한 번도 상관없이 항상 정갈하게 있어야 된다 동자선녀도 그래야지만 제대로 일을 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저그 얘기 듣자마자 펑보 울었거든요 지금 그 생각하니까 아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선생님한테 저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의미를 너무 많이 입었는데 제가 이제 물론 친의 길로 제대로 가면 되지만 제가 또 욕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빨리 가고 싶은데 그게 또 사람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감사하면서도. 그러다 보니까 아 그거에 대한 마음이 사실 컸고 법당은 그냥 제가 열심히 하면 제가 누구 자리 어떻게든 누구에 지겠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기도하다가 그왜 사랑사에서 음토되면 뭐 선사의 가르침 뭐 이런거 틀어줄 때가 있잖아요 음. 그런거 보면 소리가 뭐막 울리면서 하울링이 되는 그런 느낌으로 네. 되는게 갑자기 뭐라고 이렇게 속에서 들려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상자 걱정 마라 기도만 열심히 하라 내가 다 살려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이제 예전에 뭐 제자분들이나 유튜브 보면서 그런 얘기 할 때마다 되게 관심 많이 했어요. 저는 의심이 많은 의심병 환자라 그런 거 사실 모르겠고 그리고 사실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네. 기도 내가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해도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사람 마음에 조급해지고 그러는데 정말이지 제가 2년 이제 3년 차에 접어들면서 기도하면서 누구보다도 많이 성불받다고 얘기할 수 있고. 어머니의 건강적인 부분도 그렇고 동생의 건강도 그렇고 저는 정말 제가 기도만 열심히 하면 누구보다 잘 된다는 걸 제가 몸소 겪으니까 정말 이렇게 안 하면은 내가 정말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밖에 없죠. 호산 선생님 지금 산에 백일 기도하고 네. 계시잖아요. 네. 갔다 오시면 영상으로 볼수 있게 네. 잘 표현을 하신다면. 호산 선생님 안녕하세요. <웃음> 이제 저만식도 하고 제대로 법당도 차려서 아장아장 이제 걸으려고 준비하는 애동제자 산신도령입니다. 사실 선생님 뵐 때마다 되게 감사하고 너무 좋고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은데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것처럼 법당기도나 산기도 할 때는 말을 많이 하지만 평상시에는 사실 무속인들은 말을 많이 안 하고 가려가면서 자기 할 얘기는 법당에서만 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시니까 사실 제가 이제 이쪽 일을 하게 되면서는 더 말에 대한 걸더 조심하게 돼서 그런 표현조차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회가 돼서 인사를 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뭐 표현할 길은 말로 다할수 없지만 사실 선생님이 바라시는 것도 그렇고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봐요. 결과로 제가 이제 몸소 보여드리고 나중에 2, 3년, 뭐 10년이 지났을 때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제가 잘 돼서 어쨌든 제가 잘 되는 모습을 직접 보여드리고 정말 어떤 제자보다도 정말 천천히 갔다 할지언정 누구보다 바르게 가고 정말 얘는 똑소리 난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심지어 뭐 다른 제자들이 g 투가 느껴질 만큼 그렇게 이제 올곧게갈수 있다는 거를 제가 몸소 느끼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점사를 보는 다른 신도분들한테도 그게 다 전달돼서 성부를 볼수 있도록 할수 있는 그런 사명가짐을 끝까지 가지고 싶은 게제 바램이고요 그런 걸로 제가 말로 표현을 할수 있는 거를 빠른 시일 내 최대한 정도를 걸으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무더운 날씨에 이제 사랑사에서 기도할 때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벌레도 많을 거고 정말 몸도 더 많이 고단하실 거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시더라도 기도는 많이 할수록 힘드셨다고 하셨던 선생님 말씀처럼 쉽지 않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시는 거 보면서 정말 나도 전화할 때까지 내가 이 일을 하게 됐을 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몸 건강이 정말 지금보다 더성분을 많이 보셔서 활기찬 모습으로 이제 저희들한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정말 정말이지 뭐 말씀을 한두 번 드려서는 표현을 못하지만 아 가슴속에 있는 말로는 제가 말추변이 아, 없어서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드립니다. 예, 정말 오래도록 예, 많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언양의 산신도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